핵산 핵입니다. 핵, 핵 핵산을 영어로는 뉴크레익애시드 그래. 세포의 핵에서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핵에 여기에 뭐, 핵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은 유전정보가 들어있습니다. DNA, RNA 물질 단백질, 그리고 단순 단백질로 뭐 히스톤 프로라민 이런 형태 핵단백질 그 다음에 DNA, RNA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 DNA, RNA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뉴클레오타이드 형태로 되어있다.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는 자, 이렇게 뉴클레오 염기 오탄당오탄당은 리보스당 혹은 디옥시 리보스. 디옥시 리보스는 DNA의 당이고 리보스는 RNA의 당이다. 그럼 염기는 표린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가 결합을 해서 염기와 당이 결합된 형태를 뉴크레오사이드라고 이름을 뉴크레오사이드 거기에 인산이 결합되면 뉴크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용어 뜻을 이해를 하시고 뉴크레오타이드 형태로 이제 DNA, RNA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헥사염기 종류는 자, 퓨린 염기로서 아데닌 구아닌이 있다. 자, 아데닌 구아닌 구조식 우리가 그려봤어요. 그 다음 피리미딘으로 우라실 티민 시토신 자 이걸 짝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 자, 짝을 글씨로 아데닌, 티민, AT 짝입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에서 이 이중 나선 구조에서 아데닌과 티민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아데닌과 티민, 수소결합 이렇게 두개가 이중결합으로 짝을 이뤘습니다. 구아닌 사이토신은 삼중 결합이다. 구아닌 사이토신 자,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DNA고, 자 RNA 때는 우라실입니다. 우라실, ATGC. 자 이거는 DNA고, DNA, DNA. 자 이거는 RNA. RNA일 때는 아 우라실이 여기가 아니다. 잘못 썼네. 여기 김인 짝입니다. 티민, 여기 우라실. 우라실은 RNA. DNA는 아데닌과 티민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RNA는 에 아데닌과 우라실이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티민이 없어요. RNA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입니다. 우라실. 이걸 기억을 하시면은 아데닌과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우라실이 어떠한 어떠한 물질인지 한번 그려보자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방금 얘기했는 염기 당을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사이드. 그다음 염기 오탄당 인산까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뉴클레오타이더 형태의 생리활성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게 있느냐 저, 여러분 지금 ATP도 지금 뉴클레오타이드 형태입니다. NAD, FAD, 조효소 A, 코엔자임 A 이거 다 지금 뉴클레오타이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DNA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RNA는 아덴인, 구아닌, 우라실, 사이토신. 짝은 앞쪽에서 설명한 짝으로 기억을 하세요. 뉴크레오사이드뉴크레오타이드 됐고, 염기됐고. DNA, 디옥시, 리보, 뉴크레이 에시 d 약자, 리보, 뉴크레이 에시 d RNA, 자, 분포는 DNA는 세포 핵에 존재를 합니다. RNA는 세포 질에 존재를 합니다. DNA, 물질 형태가 백색의 실 형태를 띈다. RNA는 분말 형태를 띈다. 구조는, 얘기는, 아덴인, 티민, 이중결합, 구안인, 사이토신, 삼중결합, 수소결합으로 이중나선 구조를 띠고 있다. RNA는 이중나선 구조는 아니고 대부분이 한 가닥입니다.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가 한가닥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꾸 변이를 일으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거든요. 자꾸 변이를 일으킵니다. 자, 나머지 부분. 자, RNA에 종류가 있습니다. 아, DNA는 염색체 성분으로 단백질 합성 시 아미노산 배열 순서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RNA는 여러 종류 RNA인데, 자, 메신저 RNA, DNA 정보를, DNA의 주형을 전사해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하나의 카피본입니다. 그 다음, 트랜스퍼 RNA, 아미노산을 리보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리보솜 RNA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단백질 합성 장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리보솜에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 장소인데 그것이 RNA 형태로 되어 있다. 이래서 리보솜 RNA, rRNA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아, 리보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헤테로 HnRNA, 이질성 핵 DNA, 핵에 들어있는 메신저 RNA 전구체를 HnRNA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s n r n a 라는 형태, 지금 처음 들어보는 RNA 이름이죠 그죠? 자 인트론을 제거하고 액션만을 연결하여 RNA를 절단 가공한 형태를 자 우리가 snRNA 소핵 RNA라고 그런다 여기 나오는 인트론을 제거하고 액션만을 연결해서 RNA를 가공 그러니까 절단 가공한 형태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인트론을 제거했고, 합성될 때는 인트론 액션 형태로서 합성이 됐는데, 인트론은 없애버리고, 액션만 딱 모아가지고 만들었는, 만들어져 있는 RNA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역할을, 그 다음 단계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DNA.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3번 탄소의 알코올기와 5번 탄소의 인상기간의 결합이다. 방향이 5'에서 3'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 이게 그게 없네. 자, 번호를 매기면은 여러분 책에 보면은 5' 3' 칸은 이 번호가 있어요. 번호, 매겨보면, 어디가 3번이고, 어디가 5번인지, 나올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RNA는, 앞쪽에서 말했는 자, 메신저 RNA, 얘기 됐고, 트랜스퍼 RNA, 됐고, 그 다음, 트랜스퍼 RNA, 트레, 아미노산, 운반체 역할을 하는데, 평면 구조가 클로버 형이고 뭐 뉴크레오타이드 장기는 한 75에서 90개 3' 프라임 말단에서 CCA로 되어 있고 마지막 아데닌산의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운반한다 뭐 어찌 됐든지 운반을 하는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RNA 트랜스퍼 RNA이다 그 다음 트랜스퍼 RNA가 자, 변형 염기가 존재, 존재해서 자기가 운반하는 아미노산의 코돈에 반대되는 역코돈을 가지고 있다. 이저자 예, 자, 이거 뭐 코돈 역코돈 지금 나옵니다. 자, 일단 코돈이라고 그러는 거는 자, 메신저 RNA에서 20가지 아미노산을 의미 있는 세 개의 염기 배열 염기 배열 자, 세 개의 염기 배열을 시켰는 걸 코돈이라고 그러고 요 코돈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이제 지정을 해서 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자 코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 코돈이 세 개가 염기가 배열된 형태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한개 아미노산을 아미노산일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 아 리보솜 구성 성분 r RNA 앞쪽에서 받고 그다음 여기서 5 프라임 자, DNA가 자, 이렇게 됐다면은 이 DNA 정보를 정보를 RNA가 만약에 가지고 온다면, 아니, 상보, 염기 써야 되네. 자, DNA, DNA 이중 나선 구조를 했잖아. 그죠? 이중 나선 구조를 띄고 있는데, 이 이중 나선 구조에 아까 얘기하는 염기 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상보적 염기 서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아데닌이 있었다면 이반대편엔 티민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수소결합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염기 서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퓨린, 피리미딘 염기 대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 생합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퓨린, 피리미딘, 생합성 분해, 합성 분해, 퓨린염기는 최종적으로 요산을 생성한다 얘기가 됐고 퓨린염기 분해는 AMP, IMP, 히포잔틴, 잔틴 최종 요산 자, 이런 형태로 분해가 된다. 그 다음, 피리미딘 연기는, 자, 이렇게. 자, 이런, 이런, 이런 형태로 CO2NH3 형태로 분해된다. 그 다음, DNA 복제. 자, 복제. 복제 방향성. 복제 과정. 뭐, 복제 과정은 DNA가 풀리고 나서 프리미어 합성하고, 그리고 나서 DNA 합성하고 조각 연결한다. DNA 이중 나선 구조 풀어줄 때 나선 효소, 풀어주는 효소가 작용이 된다. 관여 효소, 이 부분은 단백질 생합성 유전자 발현, 여기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면은 좋겠네 자, DNA 유전 정보를 메신저 RNA가 복사해서 온다 그걸 전사라고 그래요 전사 그리고 나서 메신저 RNA의 정보를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사 번역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전사를 영어로는 transcription, transcription. 그 다음에, 메신저 r n a 를 단백질 만들기 위해서 번역하는 걸 영어로 translation. 우리가 번역하다, 뭐 영어를 한국어로, 뭐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translation 영어를 쓰잖아.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m e s s r RNA를 갖다가 자, 메신저 RNA의 전사. 전사는 전사 DNA 염기배열 순수에 따라 RNA 중합효소가 상보적으로 합성한다. 자 그게 무슨? 자, 아데닌과 만약에 DNA에 아데닌 염기하고 RNA는 염기는 우라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다. DNA의 구아닌은 RNA의 사이토신 이거는 DNA나 RNA나 똑같아 근데 아데닌이 DNA의 아데닌 염기다면 은 RNA는 우라실이 결합을 한다 AUGC 자 이런 형태로 전사가 된다 그리고 나서 전사 과정은 이렇게 전사 개시 부위 자, DNA 전사 개시 부위에 자, 이제 전사가 시작이 되도록 개시 부위를 식별을 합니다. 주로 여기는 아데닌과 티민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그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DNA 이중 가닥 중한 가닥을 이제 예, 주형으로 자, 이걸 전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DNA는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순차적으로 자 DNA를 DNA를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순차적으로 합성합니다. 그이 순서를 5에서 3으로 전사된다. 그다음 반응 종결을 반응 시작을 했으면은 끝내주는 종결 지점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종결시키는 식별이 나타나면 반응을 중지시킵니다. 근데 주로 반응 중지시킬 때 이게 구아닌이나 사이토신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신저 RNA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리보점에서 트랜스퍼 RNA로 운반된 아미노산을 N 말단에서 C 말단으로 차례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시켜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이게 단백질 생 합성 요약입니다. 요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합성 과정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 개시 계속 반응. 펩타이드 결합 계속 연결 그 다음에 이제 합성 끝내 종결 이런 신호가 옵니다 합성 시작하라 그럴 때 개시코돈이 아까 얘기 코돈 얘기가 나왔죠 자 개시코돈이 AUG 코돈입니다 RNA의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이 AUG가 연기 세 개가 한 세트로 작용한다고 그랬잖아. 기게 게시코돈이에요. AUG 딱 나오면, 어, 아, 반응 시작. 합성 시작. 단백질 합성 시작. 그러면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UAA, UAG, 혹은 UGA. UAA, UAG 혹은 UGA가 이 코돈이 딱 나타나면 반응 끝내 이 신호입니다. 그럼 단백질 합성 시작, 계속 합성해 끝내 이 시그널이 딱 오면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형을 이렇게 접힘, 그다음에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얘기가 단백질 N말단 아미노산 인 합성 계시 아미노산, 메치오닌을 아미노 펩티타제로 가수분해해서 제거하고 단백질 이제 1차 구조로 만들었던 걸그 형태가 아닌것 서로 이제 접혀가지고 단백질 3차 구조를 형성해서 단백질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기까지 가공, 변형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까지 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필요한, 어? 자, 뭐 효소 역할을 하든 뭘 하든 자,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해서 만들어 내고 활용,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바로 이제 효소 나오네? 자, 효소는 크게 나눠가지고 지목에 녀가 효소분 그다음 아포엔자인, 예, 그다음 보조효소 코엔자인,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자 그다음에 완전효소, 그다음 동위효소 아이소엔자인, 효소 종류, 다른 자리 뭐 입체적 조절효소. 이걸 알로스테릭 엔자인 그 다음 피드백 인히비션 되먹임 저해 자, 여기에 대한 효소 산화화는 효소 효소 종류입니다 전이 효소 가수분해 효소 탈이 제거 효소입니다 그 다음 이성질화 효소 다음 합성 효소, 자이 여섯 가지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한걸 정리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 효소 활성에 미치는 어떤 인자가 기질 농도, 효소 농도, 온도, pH, 뭐 어떤 금속 이온, 그다음 반응 생성물, 그다음 효소 반응 속도론 이건 우리가 익히 자 이거 가지고 유도도 많이 했습니다 미카일리스 멘텐식 유도 다 했습니다 자, 그래프 그렸습니다 활성 저해하는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그 다음 불경쟁적 저해제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만 지금 나타난데 세 가지 경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현소, 조효소 NAD, NADP, FAD 코엔자임 A, THF, 바이오틴, PLP 아미노, 저, 아미노기 전달 반응 조효소 TPP,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터, 탈탄산 반응 조효소 리포산, 아실기 운반체 자, 여기까지 조여서 이건 다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백질 관련돼서, 효소 관련돼서 전체 이번 시간에 봤습니다. 에너지 대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